생각만 해도 미소가 그려지고 말을 안 해도 내맘알 말아주죠 가끔 만나도 웃음에 반겨주는 싸주고 넓은 바다처럼 모든 것 받아주는 보석보다 소중한 나의 좋은 이 힘들 땐내 손을 잡아주고 외롭고 아플 때 용기와 힘을 주셔 내가 진 허물을 모두 다 보여줘도 변함이 없는 진정 괜찮은 친구 다시 또 만날까 흔히 감싸주고 넓은 바다처럼 모든 것 받아주는 보석보다 소중한 나의 좋은 친구 보석보다 소중한 나의 나의